저도 막, 막, 지금 막, 오래돼서, 한 20년은 망하다가, 이제 겨우 6, 7년 회사 올라온 단계라서, 저도 계속 실차거든요. 네, 그, 그런 거를 제가 느꼈기 때문에, 힘들다는 걸 느꼈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계속거든요. 그래서 프랜차이즈 하는 사람들 내가 되게 싫어하는 거예요. 네. 프랜차이즈 하려면 제대로 살릴 수 있는 프랜차이즈 했으면 좋겠어요. 누구는 그러더라고요. 그 프랜차이즈를 내면은 가맹점주들이 더 진상이야. 가맹점주들 때문에 그렇게 너가 네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안될 수도 있어 이렇게 얘기해요. 를 저한테 저는 실제로 겪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반문을 해요. 저한테 그 얘기를 하면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가맹 좀 내줘서 성공을 못할 사람한테 내주니까 문제가 되죠 할 사람이 있고 안할 사람이 있는데 물론 안될 사람도 교육을 시키고 끊임없이 바꾸면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애초에 문제의 소재가 되면 될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업을읽보면 그런 사람까지도 그냥 한마에 땡겨버리고 프랜차이즈 처음에 했던 사람들도 좋은 취지를 했겠죠 근데 가맹점수들이 더 취지를 바꾼 경우도 있을거에요 네. 저는 혹독하게 좀 도움을 네. 받았고 그 네.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거든요 저는 감사를 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가맹점이 많아요 네. 음. 예, 제가 음. 어저께 올렸던 <웃음> 영상에서 <웃음> 프랜차이즈 컨설팅에 대해서 막 <웃음> 얘기했더니 컨설팅 하는 사람들도 적성에 맞는 사람들도 있다 그쪽 교통에서 하시는 분 같아요 네. 네, 물론 있죠 근데 대부분이 그렇지 않으니까 90% 이상이 그렇지 않으니까 그게 문제가 되거 제가 그렇게 많이 해봤으니까그 네. 처절함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그 처절함을 알기 때문에 내전 재산을 꼬라박아서 망하면은 가이거든 더군다나 나는 젊었으니까 괜찮은데 퇴직하시고 그런 걸 받아서 하시는 분들은 나락이거든요. 완전 바닥으로 떨어지거든요. 그건 제약입니다. 제가, 제가 봤을 때 그런 프랜차이즈들이 지금 계속 흥행을 하고 있으니 답답하죠. 저도. 근데 안 그런 사람들이 이제 생길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번 겪으면 또습득력이 워낙 빨라서 <웃음> 이제는 일본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저희도 딱 알찬 프랜차이즈들이 살아남을 수 밖에 없 <목소리> 그런 생각이 요 <목소리> 현명해져야 될것 같아요 프랜차이즈 받으시는 분들이 유명하다고 방송에 뭐 유명하고 막 대단하다 막 이거 중요하지 않거든요 밑바닥에서 진짜 알차게 움직이는 프랜차이즈 사장님들이 있어요 같이 상생하려고 움직이는 분들 그런 것들 많아요 이분이 <목소리> 그런것같습니다왜 예, 그럼 진짜 아쉽고 <목소리> 예. 처음 하지만 택배를 갑자기 안 하려고 음. 굉장히 생각은 많이 하고 남처럼 음. 도안 되지 않습니까? 음. 마케팅도 음. 굉장히 좀 많이 안 하고 는 많은 음. 준비를 많이 음. 하고 마케팅이나 음. 이런 부분은 그쪽 사장님이 얘기 안하셨어요안 네. 하고도 사고가 있어요 지금도 현수막 음. 제작해서 음. 영등포에 현수막 붙이는 음. 게 힘들거든요 음. 현수막 하시라고 그래 장당 25만원씩 과태료가 <웃음>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10년생이요 73년생이세요? 근데 현수막을 냈네요? 예전에 오산 영상에서 그렇게 하셨던 거죠아이구야 영득과 어긋나라 영득과 도심에서 현수막 백장을 제작하신다그래서 생각 제거 좀 하시리라 그거는, 그거는 아니다 그거는 네. 좀 문제가 있다 제가 봤을 때는 벽장 현수막.. 20년. 요즘 누가 현수막을 합니까? <웃음> 공식적으로 되지 <웃음> 않은 데가 있는데요. 그거는 모를까 예 국가 연습막은 2,500만 원 백정은. 누가 그 댓글에 마케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나한테 물어본 사람입니다 아, 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진짜. 자, 요즘에는 네이버에 안 나오면, 블로그에 안 나오면, 일단 검색이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돼요. 아,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블로그 작업은 꼭 하셔야 돼요. 왜냐. 자, 인스타도 지금 있지만, 그거는 조금 배제를 하고. 자, 음식을 먹으러 찾아가면은 검색부터 해요 요즘에는 맞습니다 핸드폰 때 아, 습관적으로 네. 하게 돼요 습관적으로 하게 돼요 그러면 네. 블로그 작업이 되 있으면은 영관 검색에 계속 걸리겠죠 그러다 보면은 그 지역에서도 걸리게끔 되게끔 해야 되는 게 기본이에요 블로그 작업 기본으로 하셔야 돼요 인스타 페이스 작업 같이 묶어서요 요즘에아 예예 그런 업체들이 있습니다 무조건 그거는 깔아놓고 나중에 그 블로그를 보고 와서 또 블로그를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신경을 할 수는 있는데 그 블로그 자체가 없으면 은그 찾아오는 사람들도 매개체가 없기 때문에 매개체가 있어야지 그것도 보고 찾아오는 거거든요 매개체가 없기 때문에 찾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기본으로 해야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키포인트가 있어요 돈을 2 0 0만원 썼어요 광고를 그탈그탈식으로 탈키, 탈키 해버렸어요 더 아까운 거예요 100만원 더 쓰고 300만원 주고 정말 알짜들 인스타 페이스북에 알짜들 그 애들 그걸 모집해서 와. 하는 게 훨씬 무리해요습니다 10만 유튜브 10만 구독자 10만 이렇게 10팀이 오는 게 훨씬 낫지 만 5천 이 차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네. 다 확인을 하고 아. 그, 확인을 하고 하라고. 음. 저도 몰랐는데 광고가 이제 더, 점점 더 느껴요. 백종원 씨 보면서 더 느껴요. 이 광고 효과라는 거는 사람도 살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마, 만약에 이제 내가 1억을 투자해서 광고를 했다그1 0억을 뽑을 수 있는 광고예 그걸 제가 더 절실하게 요즘 느어고 저도 아직도 시행착오를 겪는 편요 만들어 놓지 않으면 절대 연결이 안 돼요 블로그 작업, 페이스인스타 무조건 연결 시키나야죠 내가 어디있다는 걸똑같잖아 우리가 항상 어? 여기 오면 뭐가 맛있지? 저는 오프라인, 온라인 같이 같이 하는 것이 나오는데 비용적인 그런 거니 소주 무한 무한 제공 이런 행사도 하거든요 응. 그거를 좀 알려야 되는 거 가서 전단은 이렇게 빅카에다가 테이프를 붙여가지고 일일이 다 제가 나눠서 들을까 드릴,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음식을 안버리시니한 번이라도 보실까봐. 음. 음. 음. 근데 외식은 빨라야 돼요. 아, 그죠 이제는 트렌드가 워낙 급변하기 때문에. 맛은 트렌드 쫓아가는 건 그렇지만, 그래도 음. 사고 이런 거는 뭘로 하 당연히 마케팅을 가야 되는 것같 음. 음. 외식은 음. 더 빠르게 움직여야 되고, 예. 한발더앞설야 되고. 제가 귀를 팍팍 들기 위해서는 잘하겠군 제가 이름이 양기남입니다 양기, 남. 양기. 양기가 아. 남아야 되는데 네. 양기가 별로 안 남아가지고 아. <웃음> 남은 양기를 제가 저도 드리겠습니다 <웃음> 이제 우리 구독자분도 만나고 저 가서 이렇게 만나뵈면은 똑같아요. 저한테 바라는 게 있는 게 아니라 저한테 말한 마디 듣고 마음에 있던 답답한 거 그가 한번 털어놓고 싶은 게 그분들의 목적이더라고요. 아 그분이 장사가 안 되니까 더집병원까지 다니시는 거요 너무 힘들어요. 네 결론을 못 내리는 거예요. 주위에 전문가가 없어요. 네. 그 결론을 제가 내주니까 뻥 뚫리는. 말씀을 들어주셔도 그냥 치유가 네. 되겠